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오늘은 클렌징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 기초화장품 반응이 너무 좋았어 가지고 오늘은 클렌저들 중에 꿀템들만 또 모아봤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마녀공장의 퓨어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워낙 인기템이라서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들 쓰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클렌징 오일은 특징이 친유성 오일이랑 친수성 폼의 성격을 둘다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클렌저 중에 가장 세정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을 좀 세게 했다거나 아니면 좀 어, 오늘따라 피지라든지 블랙헤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날에는 거의 항상 이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거 사용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마른 얼굴에 이거를 조금 덜어서 이렇게 롤링을 해줘요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묻혀서 손에 한번더 롤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씻어내면 은 중간에 유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히 블랙헤드라든지 피지 관리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 클렌징 오일 중에서도 마무리감이 굉장히 촉촉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고보습 클렌저로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건조한 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저도 사실 뭐 여름에도 피지 관리 때문에 쓰기는 하지만 어,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특히 봄, 가을이라든지 겨울에 좀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 클렌징 오일 사용하기 전에는 원래 슈에무라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제품도 굉장히 유명한데 아무래도 그거는 백화점 브랜드다 보니까 가격대도 좀 높은 편이고 어, 사용감도 조금 라이트한 것들이 많았어요. 좀 가벼운 것들이 많아서 썼을 때좀 얼굴이 당긴다는 느낌도 나고 좀 너무 세정력이 강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고 좀 제형 자체는 무거운 편인데 어, 썼을 때좀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서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대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훨씬 좀 가성비도 좋은 제품이라서 혹시 클렌징 오일 세정력 좋으면서 촉촉한 거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에어리브라고 하는 브랜드의 에어리 스킨 스파 클렌저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한 늦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지금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클렌저예요. 집에서 간단하게 피지나 각질 관리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진짜 찐으로 유용하게 쓰고 있는 클렌저입니다. 이 클렌저는 특징이 수소 스파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를 사용하면 뭔가 고급 스파에 온것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감 자체도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쓰기가 너무나 좋은 그런 클렌저입니다. 이 클렌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요. 이 녹색은 진정 보습 효과가 있고 좀더 마일드하게 나온 버전이고요. 이 노란색은 브라이토닝, 스크럽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고 조금 더 세정력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클렌저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데 저는 주로 촬영 당일 아침에 요거를 진짜 자주 써요 이 클렌저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팩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집중 관리 같은 거 하고 싶을 때딱 꺼내들기 좋은 그런 클렌저고 팩으로 하는 방법은 이 유리 볼 같은 데다가 요거를 가루를 조금 이렇게 덜어서 물을 살짝 넣은 후에 섞어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얹어주면 되거든요 어뭐 일반적으로 팩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걸 씻어 내면은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면서도 피부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돼요 사실 요즘에 뭐 피부과 같은 거 예약하기도 어렵고 또한번 갔다 오면 비용도 꽤나 부담도 되는 편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홈케어로 주로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녹색은 진정 보습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약산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해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어, 피부 민감한 분들도 데일리로 사용하기가 좋고 어,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게 가루 형태다 보니까 양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 그것만 유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좀더 세정력이 강하고 스크럽 효과까지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각질이 특히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이거를 데일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거는 좀 집중 관리가 필요할 때 간단하게 좀 어느 날 특별 관리가 필요할 때 요거를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여기에좀더 어, 각질 관리가 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 조절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경향이 있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사실 여름이다 보니까 햇빛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뭔가 피부톤이 어두워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름때만 되면 어, 파운데이션이 한톤 정도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요런 클렌저 제품 간단하게 쓸수 있잖아요. 요런 거 가지고 조금씩 관리를 시작을 해보셨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이거 쓰고 나서 좀더 피부톤이 밝아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제품은 수소 스파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이 가루에다가 물을 넣으면 수소 거품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여기만의 특허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뭔가 신뢰도 더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집에서 고급 스파 분위기를 내면서 클렌징을 할 만한 제품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홈케어용으로 이 에어리브 클렌저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폰즈의 클리어 페이스 스파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저는 사실 눈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컨택트 렌즈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립앤아이 리무버를 쓰면 그냥 다 눈이 시려요 그래서 계속 그 괜찮은 립앤아이 리무버를 찾기 위해서 유목민처럼 다양한 제품들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성비도 괜찮고 좀 부드럽게 닦아진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지금 또 많이 써가지고 거의 막 이만큼 없어졌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요 파란색 층이랑 아래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쓰기 전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신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화장솜에 충분히 묻힌다 그 다음에 눈 같은 데다가 지그시 이렇게 눌러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있다가 부드럽게 닦아내면 됩니다. 이거는 특히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없이 그냥 닦아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닦일 수가 있거든요. 막 괜히 박박 더 긁어내야 되고 이런데 이 제품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가 살짝 이렇게 닦아내면 메이크업 아무리 진한 것도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리무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5년 이상 계속 재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리무버예요 한 번에 아예 그냥 이렇게 쟁여서 살 때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아마 이거 다 떨어지면 또 재구매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성비 좋으면서도 눈시림 없는 메이크업 리무버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해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설화수의 순행 클렌징 폼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가지 클렌저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클렌징 폼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뭔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클렌저 제형들이 많아도 클렌징 폼은 꼭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클렌징 폼 정말 수많은 것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지금 살아남은 게이 설화수의 순행 클렌징 폼입니다. 저는 이제 이 제품은 작년에 CJ 온 스타일에서 이제 설화수를 파는 게 있길래 거기에서 이제 구매를 처음에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이 제품을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정집에 갈 때마다 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요거를 조금씩 계속 썼었어요. 그래서그 향수도 있고 그런 거 외에도 뭔가 기능적으로도 향이라든지 아니면 세정력이라든지 이런 게딱 적당한 정도로 다제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클렌징 폼을 매일매일 아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가끔 이제 클렌징 폼이 특히 필요한 날 사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도 기분 좋게 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요거를 쓰고 있고, 실제로 사용할 때도 아주 조금씩 짜서 쓰고 있는, 아껴 쓰고 있는 그런 클렌저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제품은 살짝 가격대도 있고 좀 이렇게 피부 관리 안티에이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더 신경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대 이상쯤 되는 시기부터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은 그런 클렌징 폼인 것 같아요. 혹시 썼을 때 뭔가 기분 좋은 고급 클렌저 시도해보고 싶었던 분들 있으면 이 설화수 순행 클렌징 폼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비오트룸이라는 브랜드의 클렌징 밀크입니다. 아주 클렌저가 제형별로 다 나오죠. 저는 실제로 복합성이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날마다 피부 상태가 좀 달라지는 편이라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클렌저들을 컨디션별로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오랫동안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바로 이 비오트룸 클렌저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네이버 블로그가 한창 유행하던 그때 그 시절에 콜몰이라고 하는 뷰티 블로거가 계셨어요 그 분이 이 비오트룸의 클렌징 밀크를 추천을 해서 제가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나이가 어린 그런 상태였어서 피부 자체가 좀 지성이었어요 막 여드름 이런 게 오히려 고민이고 이랬어 가지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났는데 아 뭔가 좀더 이렇게 세정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창 쓰다가 또 중간에 잘안 쓰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한25 넘어가면서부터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 새로운 클렌저 없나 또찾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클렌징 밀크입니다 이게 성분 자체가 엄청 순하게 나왔고요 이 비오트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독일 브랜드거든요 게다가 산성도도 약산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피부 산성도에 잘 맞으면서 메이크업까지도 충분히 지울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메이크업 했을 때는 일반 클렌징 밀크 이거 사용해서 저는 지우는 편이고요 이 비오트룸 어드밴스드는 그냥 일반 데일리 화장인데 좀 평소보다는 진한 편이다 했을 때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은 거의 이 일반 클렌징 밀크로도 충분히 세안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만 설명을 했는데 이건 또 뭐지?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클렌징 밀크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거의 계속 재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용량으로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것만 거의 그냥 공홈에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쿠팡에서 어느 날 검색을 했더니 이 대용량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루 만에 배송이 되길래 얼른 이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대용량이랑 어드밴스드 제품 조그만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부드럽게 클렌징 클렌징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평소 데일리 화장이 별로 진하지 않은 분들, 또 순하게 클렌징이 되는 거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클렌저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꿀템 중에 꿀템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나떼상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샴푸와 샤워크림입니다. 이 브랜드는 프랑스 브랜드인데 아기들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순한 성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는 여기를 마켓컬리에서 보고 처음 알게 됐고 마켓컬리에서 품절이 좀 자주 있는 편이라서 뭐 29cm에서 산 적도 있고 뭐 쿠팡에서 산 적도 있고 요즘에는 뭐 두루두루 어디에서나 <웃음> 재고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제품 중에서 일단 샴푸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 샴푸 이름은 아르간 인텐시브 샴푸입니다 여러분 아르간 오일이 머릿결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아르간 오일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샴푸고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거품이 거의 나지 않아요 거의 로션을 바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세정이 잘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 써봤던 그런 거품 안 나는 제품들 저 자극성으로 나온 그런 제품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씻었는데도 씻은 것 같지가 않고 실제로 제가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하루는 샴푸를 하고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서 샴푸를 요즘 하고 계신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창 그 약산성 샴푸나 이런 노프 뭐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좀 아주 저자극성의 샴푸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다양하게 써봤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로 안 씻기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저자극성이면서도 세정력이 있는 제품들을 계속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이 제품은 거품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정도 아주 잘 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두피를 아주 촉촉하게 만들어줘서 특히 두피 자체가 빨갛게 달아오른다거나 좀 건조해서 고민인 분들 뭐 비듬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피는 큰 고민은 없 없었는데 이 모발 자체가 좀 건조한 편이라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는 그런 고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샴푸만 사용해도 모발이 굉장히 촉촉해지는 편이고 여기에다가 뭐 트리트먼트 오일 같은 거 조금 발라주면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린스나 컨디셔너 사용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또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샴푸만으로 충분히 케어 가능한 걸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진짜 좋더라고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써도 어, 웬만한 거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샤워크림은 당나귀 밀크 카모마일 샤워크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샤워크림인데 거품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세정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것도 제가 쓰게 된 이유가 저는 몸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에요 근데 또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다리 부분이라든지 팔 부분이 노출이 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디 케어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 또 한편으로는 막 그거를 제품을 하나하나 다 바르고 있기에는 너무 어, 케어할 게 많고 좀 힘들다 싶은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제품은 세정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품 제품이라서 어, 썼을 때 훨씬 건조함이 덜하더라고요. 훨씬 촉촉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몸을 씻고 나서 바디로션 같은 거 가벼운 거 그냥 하나 정도 발라주면 요즘에 이제 바디케어가 이렇게 탁 이렇게 깔끔하게 끝이 나거든요 이나떼상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저자극성 스킨케어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파라벤이라든지 실리콘 황산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첨가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용기도 식물성 자연성분 100%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정력부터 시작해서 성분이라든지 용기 이런 것까지 다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이곳 또 쓴지 거의 한 1, 2년 된것 같아요 이거 떨어질 때마다 재구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 샴푸랑 샤워크림을 갖고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샴푸랑 뭐 샤워크림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너무 자극에 많이 노출됐을 때는 그냥 이 샤워크림만으로도 세안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거 샴푸 자체가 약간 울샴푸 같은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브러쉬 종류라든지 의류 같은 거 관리할 때도 종종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다용도로 이제 쓸수 있는 클렌저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혹시 자극 없고 성분 좋은 샴푸랑 샤워크림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나떼쌍스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써본 다양한 클렌저들 중에서 진짜 꿀템들만 모아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제품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다음번에 다른 제품 추천할 때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